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영 P.K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에어팟 맥스입니다. 550불 과연 이 제품이 5 5 0불을 할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제품 사진이 있고요. 뒤에는 이번에 전 사실 놀랐습니다. 케이스를 같이 줘요. 애플은 보통 액세서리는 다 떼어가지고 파는데,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색상들이 다 다르게 나왔는데, 이 로고들도 역시나 색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초록색이라서 초록색 색으로 되어있네요. 일단은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 깔끔하게 뜯어지진 않네요. 오. 자, 쇼핑백 같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가? 설명서.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번 에어팟 맥스에서도 콘센트는 주지 않았네요. 점점 박싱이 간소화돼 간소화. 자, 그럼 언박싱은 끝났습니다.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밝은 초록색깔은 아니야. 조금 카키색깔 느낌이 나네요. 근데 어두운 데 있어서 그런가? 케이스는 파키 색깔 느낌입니다 케이스에 넣은 상태로 충전을 하라고 조금 더 홈이 있습니다 자, 헤드 부분은 좀 밝은 연두색이에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되게 잘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찢어질까 걱정이야 되게 탄력도 있고 괜찮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얘가 오 어디에서든지 빼서 길이 조절이 편합니다 이번 맥스 같은 경우는 터치를 안하고 그 애플 워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얼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클릭도 가능하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만 오염되거나 그러면은 얘만 갈아 끼울 수있게 그리고 이 안쪽 내부에는 R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소리 차단 잘하는데? 아, 아, 와,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 이게 대박이다. 이게 원래 원리 자체는 제가 알기론 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제 목소리가 들어와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냥 제가 헤드셋을 안 끼고 있는 것처럼 되네요. 소리의 방향까지도 이거는 알수 있어요. 아아아 아, 아. 어 이러면 또 아무것도 안 들리지는 않는데 이러면 확또 맹맹한 그 느낌으로 돌아오네요 이게 노이즈캔슬링이었죠 일단은 착용감은 너무 좋네요 <웃음> 어이 진짜 무겁다 이거 이러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앞으로 못 일어나겠는데 이거? 얘 무게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 사용해보면 알겠죠? 숫자적으로도 얘가 다른 일반적인 헤드셋보다 무겁긴 무거워요 근데 이게 과연 체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사용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하철에서도 써보고 집에서도 써보고 걸으면서도 써보고 심지어 자전거를 타면서도 써봤어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이 에어팟 맥스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쓸만해 인상적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무게인데 무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껴본 걸로는 크게 저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손으로 들거나 고개를 젖히거나 이러면은 무게가 확실히 느껴지고 확실히 무거워요 근데 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는 어우씨 너무 무거워서 못쓰겠는데 너무 불편한데 이런 느낌은 저는 안받았던 것 같아요 착용감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단점으로 와 닿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헤드셋을 진짜 안좋아 하거든요 이 밴드쪽 답답하고 여기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이 무게감이 되게 싫어 가지고 별로 안좋아 하는데 얘는 착용을 했을 때이 헤드 부분 메쉬소재 가 뜯어질 것 같다 라고 좀 불안하다 그랬던게 생각보다 진짜 좋았어요 여기로 압력이 확 세게 가해지지 않다 보니까 착용 하고 있을 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촬영할 때가 아니면 안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안경 쓰고 얘를 껴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통 다른 헤드셋 같은 경우는 이컵 자체가 안경을 쓰게 되면 불편해요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버리거든 그러면은 이게 헤드셋이 불편한 게 아니라 안경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착용을 하기가 싫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못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노이즈 캔슬링이랑 음량 같은 경우는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막 막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제가 막 음악감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이 음량 관련된 거를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좋았어요 음질은 좋네 어, 이거를 구매를 했을 때 끼고서 음질적인 면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 좋은데? 노이즈 캔슬링도 좋습니다 정말 큰 소리나 높은 하이톤 하이피치 음들은 새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노래 듣거나 이런 컨텐츠 시청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그리고 충전 시간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충전 딱 한번 했어요 이게 한번 충전을 하면 은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 딱 해놓으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케이스 아난잘 <웃음> 모르겠어 <웃음> 정말 케이스는 별로 같아요 이게 진짜 백팩에다가 뭐 여행가거나 할때 넣어서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수납하기가 불편합니다 다른 뭐펜이나 같이 집어넣어버리면은 긁히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찢어질 것 같고 케이스 자체도 뭔가 보호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그냥 걸쳐놓은 느낌 듭니다 네 여기도 텅텅 뚫려있고 여기도 뻥뻥 뚫려있다 보니까 이런데도 사실 동전이나 열쇠 뭐 핸드폰 끼리도 이렇게 부딪치면은 긁힐까봐 가방이나 이런 데다 막못 집어넣겠어요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또 하나의 단점은 방수가 안 돼요 보통 헤드셋을 끼고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용은 아니라는 점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착용감이 정말 편하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쓸수 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무게도 좀더 가벼워진다는 가정하에요 아예 애쉬당초에 그런 디자인이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타겟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그냥 사용을 하거나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이런 데서 사용하기 좋은 헤드셋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단점이 자꾸 나오는데 야, 이렇게, 이 가격인데 단점이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파워버튼이 없어요 케이스가 별로고 안 좋아서 안 들고 다니고 싶어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만 들고 댕기면 은얘 자체적으로 파워를 끌 수가 없어요 저전력 모드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20시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됩니다 얘가 넣어놔야지 저전력 모드로 전환이 돼서 실사용 시간이 20시간이 되는 거고 얘 넣어놓지 않으면 은 실사용 시간은 더 낮아지겠죠? 저전력 모드가 1시간 정도 지나면 저전력으로 전환이 되나? 그럴 거예요 근 1시간이라니 너무 길잖아 거의 얘랑 얘는 못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나 싶어요 파워버튼도 솔직히 노이즈캔슬링 버튼으로 노이즈캔슬링 트랜스베어런시 모드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걸 꾹누르면 전원이 꺼진다거나 이런걸 넣어주면 안됐나? 왜 그랬지? 싶습니다 이건 뭐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줄수도 해주겠죠 해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건 아직 그런 기능이 없다는 점뭐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 넣다 뺐다 하는 것도 사실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좋아요 어차피 이거 한번 고정해놓으면은 바꿀 일이 거의 없잖아요 내 머리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또 마지막 단점을 하나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겠죠? 와 <웃음> 너무 비싸 어.. 너무 비싸 비싼 것같아음 제가 또 가격을 알아보면서 놀랬던 게 제가 그때 이컵 70달러입니다 7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7만 0천원한 8만원 가까이 되겠죠? 이것도 서드파티가 나중에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무튼 결론을 내볼게요 제가 이거 일주일동안 사용해보고 첫인상 플러스 해가지고 이 제품에 점수를 매기자면 에어팟 맥스는 저는 3.5 주고 싶어요 솔직히 가격만 쌌으면 오래간만에 별점 4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돈 주고 사기는 조금 음? 근데 선물 받긴 좋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선물 주기에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니까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베스트는 왜막 그런 이벤트 경품 있잖아요 1등 당첨되면은 에어팟드립니다 에어팟 프로드립니다할때 최고입니다 에어팟 맥스들입니다 너무 참하고 싶어 내돈 주고 사는게 아니면 갖고 싶은 꼭 하나쯤은 갖고 싶은 그런 제품이요 에아저는 이렇게 에어팟 맥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스펙이나 이런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아예 언급을 안해봤어요 사실 스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고 인터넷에서 진짜 한 클릭만 해도 다 나오는거다 보니까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면서 까지 다 읊어 줄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제 완전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리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어, 한번 의견을 달아주세요 다시 스펙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뭐 그냥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하는 게 낫다 이런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게 얼마라고? 70만원. 어? 거짓말? 70만 진짜로? 응. 진짜로? 왜 사? 70만원? 70? 음, 예쁜 쓰레기로 판명이 난 게... <웃음>